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 원래 교회에서는 설교 시간에 축구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축구 얘기해서 <웃음> 목사님하고 재미있게 벌써 17년 전입니다 17년 전에 버지니아 유학 갔을 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 가정을 지켜주고 함께 놀아주고 사역을 나누고 그래도 아주 귀한 목사님이시고 저희 멘토시고요. 우리 사모님 아이들하고 다 같이 비슷한 또래인데요. 어, 너무나도 저희 가정을 사랑해 주셨고 제가 진빛시 너무 많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제가 어려웠을 때참 저에게 힘이 됐던 그런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이시고 제가 아주 존경하는 멘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혁, 에덴개혁장로교회에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에 또 제가 이렇게 와서 또 특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장로님께 감사드리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짧게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네, 감사합니다 이 수일 예배에 또한 우리 성도들을 모아 주시고 정말 어두운 교회의 모습 속에서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또한 듣습니다. 이 시대에 에덴 교회처럼 에덴 장로교회처럼 개혁 장로교회처럼 참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서서 몸부림치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상에 보여드리는. 그런 귀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이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서 사명을 이 시대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에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힘드시죠 저, 저 식사하시고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고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좀 피곤하신 시간이니까 제가 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느냐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어둠과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이제 빛이신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아,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 참 너무 감사하고 어, 또 이렇게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떻게 오게 됐느냐 하면 어제 우리 딸은 LA에서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아들이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샌디에이고에서 졸업을 해서 어제 두 탕을 뛰었어요. 졸업식 두 탕을 뛰는 게 그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정말 LA 주차를 일단 못하니까요. 주차할 때가 너무 어렵고 주차를 하고 저는 이렇게 구두를 신고 우리, 우리 집사랑 하이힐을 또 오래간만에 신고 얼마나 쫓아다니는지요. 일단 LA 졸업하는 거딱 끝나니까 너무 지쳤는데 거기 샌드위고 내려갔는데 3시간 반이 걸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걸리는 거 있죠. 그런데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주차를 간신히 하고 아그 학교가 얼마나 큰지 또 그냥 구두에다 뒤꿈치 다까줬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또 만나가지고 사진 찍는다고 뭐 돌아다니고 어제 저희 저희 집사람하고 좋아하고 우리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그냥 정말 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너무 기쁘죠.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근데 이렇게 와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리를 허락하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에덴 개혁교회를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목사님 얘기, 얘기하셨지만 어, 사실은 어떤 교회를 해야 되는지를 같이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 10년 정도 됐죠, 형?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참 동생입니다. <웃음> 이렇게 많아 보여도 제가 한참 동생이고 아니, 목사님은 나이가 안 먹는 것 같아요. <웃음> 네, 한참 우리 형 하면서 같이 교회를 꿈꿨는데 아, 너무나도 감사하게 제가 그리고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이렇게 여기서 외부 사람들은 이렇게 유튜브로 같이 못 보니까 제가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런 선포된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개혁교회를 꿈꾸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게끔 하고 살게끔 하는 그런 메시지를 사실은 만나는 게 여러분들의 복인데 에덴개혁교회는 그것을 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예배드려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대단하고 이 시대에 이 에덴개혁교회가 더욱더 성장해 가기를 성장이 부흥이 뭐 사람이 많아지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더욱더 세상의 빛을 발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 강의를 준비했고 함께 나누려고 해요. 주어진 시간이 한 얼마 하면 돼요? <웃음> 뭐 저기 하루 종일 해도 되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할 수는 없고 할수 있는 만큼. 어, 제 개, 개념적으로 한 1시간 정도 하고 좀더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게시된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그것만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다른 교회뭐할게 뭐가 있어요 장로님 우리 집, 저기 성도님들 아니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건물이 멋있는 교회요? 아니면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예산이 많은 교회요? 세상에서 뭐이 교회 뭐 뭐가 잘났다고 뭐 이렇게 손가락질 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떤 교회를 해야 될까요?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 교회 하면 되잖아요. 네 오늘날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갈 때에 우리 이제 강, 강래성 목사님은.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구속사적인 언약 사상을 중심으로 구속사적인 설교를 해서 복음을 드러내는 설교를 하죠. 그래서 저도 창세기에 있는 얘기를 좀 할까 하다가 우리 전문가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마태복음을 주 해서 했습니다. 제가 지혜롭죠. <웃음> <웃음> 선수가 있을 때는 아마추어는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마태복음을 해야 되겠다. 구약의 첫 창세기를 하고 계시니까 신약의 첫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교회와 복음의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일까를 드러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에 있는 교회론을 여러분과 오늘 한 주어진 시간 안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에게 제가 마태복음에 게시된 교회를 설명하면 스스로 여러분들이 지금 동산모임 같은 거 하시죠. 그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스스로 적용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문제 제기를 던져드리는 걸로 끝내고 오늘은 원론적인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마태복음에 게시된 주님의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개혁 교회인 우리 에덴 개혁 장로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속에서 정말 잘 걸어왔는가 한번 또 돌아다 보시고 그리고 지금은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 스스로 이렇게 답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어 PPT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서 함께 쭉 따라 오시면 되고 어 졸리시면 주무시면 돼요. 주무시면 되고 그리고 적으실 수 있는 분들은 적으시고 제가 이 PPT는요, 우리 그 방송실에 계신 분에게 전해드렸으니까 필요하시면 갖다가 퍼서 쓰세요. 이거 만드느냐고 생 많이 했습니다. 시간 많이 걸렸거든요. 퍼서 쓰시면 되고 그냥 적는 게 힘드시면 화면을 보시고 나중에 ppt나 뭐 이런 거 달라고 해서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세 가지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오늘 짧은 한 시간 정도 시간 속에서 그래서 이와시라고 하는 것에만 초점을 좀 두려고 해요. 교회를 얘기를 할 건데요. 교회와 복음을 얘기할 건데, 그 가운데 what? 예수님이 무슨 교회, 무슨 교회를 꿈꾸셨는가, 원하셨는가, 그것만 알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사실은 여기에 동산모임, 우리 에덴교회에서는 동산모임이라고 하는 걸 하죠. 근데 소그룹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요즘 세상에 패러다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제가 조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부분이 제 전문 전공 분야입니다. 제 박사 과정에서 공부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 정도만 살짝만 말씀을 드리고 why와 그 다음에 how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에게 그냥 던져드릴게요. 스스로 적용하고 하고 교회가 찾아가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셨는가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한국교회 아까 우리 강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음, 현대 기독교 한국교회 한국특별히 이민교회의 문제점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민 우리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가 4천 개의 교회가 있는 건 아시죠? 장로님 아시나요? 4천 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4천 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데 한국에는 지금 5만 교회가 넘어서서 6만 교회 정도로 올라가고 있, 있거든요. 그런데 코비드 시기에 많이 또문 닫은 건 아시죠? 그 수많은 교회들이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과 신학의 부재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신학에 대한 실천의 부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사실은 우리 에덴 개혁 장로교회는 신학이 분명하잖아요. 개혁교회로 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특별한 아주 아주 분명한 신학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개혁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 세 가지 교회 표징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 개혁교회 의세 가지 표징이 뭐예요? 주보 심... 보지 말고 <웃음> 맨날 보잖아. <웃음> 뭐예요? 말씀의 선포. 네, 말씀의 선포. 올바른 선포. 그다음에 컨닝해도 돼요. 그러면 <웃음> 실행, 시행. 시행. 그다음에 네, 치리의 정당한 집행. 네, 집행. 이세 가지를 분명한 신학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개혁 우리 에덴 개혁 장로교회인데 이러한 분명한 신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들이 다그 신학 이 있지 않을까요? 목사님 무슨 신학 교회 나가서 뭐다 공부하시고 하셨으니까 무슨 신학이 있을 거예요? 천만의 말씀요. 혼동의 세계 속에 살고 있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특별히 저는 어. 북가주에서도 목회를 했었고 지금은 아 제가 콜로다도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는 한달 전에 눈이 왔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왜 이렇게 더워요. <웃음> 눈이 왔는데. 그래서 거기는 아주 지금 바퀴벌레도 없는데 아까 바퀴벌레 얘기도 하시고 <웃음> 아무튼 그래서 제가 북가주가 치열해요. 치열하고 남가주만큼 치열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캘리포니아 교회에 대한 것도 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혼동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교회가 사람이 모여드는 교회들 대형 교회들 추세가 되고 그 안에서 모여지면서 방향을 잃어버렸죠. 무슨 교회를 해야 될까? 그냥 주일날 되면 예배드리면 되는 줄 알고 사람들이 착각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에덴 개혁교회 같은 경우는 개혁주의 신앙, 신학이 분명하고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신학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자기의 삶으로 실천해낼 것이냐. 아까 목사님 설교 시간에도 why와 어, what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나중에 how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적용해가고 하는 신낙과 신앙의 부재가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요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급속도로 세속화되어 있는데 교회는 번영신학 그래서 교회만 들어오면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할 거예요 번영신학과 기복주의가 같이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들으면 그냥 대부분의 교회 메시지는 편안한 위로의 메시지와 치유의 메시지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거 말고 복음을 설명하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벌레야 라고 오늘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그런 메시지를 듣는 거 싫어합니다 성도들이 그런데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런 교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교회를 지금 에덴개혁교는 회 하고 있고 근데 대부분의 많은 한국교회 이민교회의 특별히 문제는 그런 복음 중심의 그런 메시지보다는 기복주의와 편안한 위로와 치유의 중심의 메시지를 원한다 이거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죠. 그런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사람들은 평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이 모이면 잘 되는 건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식당이 아니에요. 식당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막 장사를 이윤을 내야지 잘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그저께요. 그저께 LA에 우리 딸이 여기 진짜 식당이 좋다고 해서 갔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북, 북창동이요? 북창동이요 북창동 순두부집이요. 거기를 9시 넘어서 갔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식당이 아닙니다. 교회는 식당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야지 성공한다고 얘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다루려고 해요. 교회는 급속도로 세속화되어 있고 교회는 신학을 잃어버렸고 그 신학의 실천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지금 한인이민교회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까 저는 이 본질적인 이야기를 오늘 나눌 것입니다 졸리시면 주무시면 되고요 <웃음> 또 가보죠 이런 미국 한인이민교회의 문제점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전통적인 장로교회 장로교회들은 굉장히 의식 중심이고요 역사와 전통 중심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하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영혼 관심이 없어요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전통적인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장로교요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계의 전통적인 교회는 아주 정말 전통과 역사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게 단조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대표적으로 어떤 관점이 없느냐 하면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영혼이 새롭게 들어오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위에 있는 교회들도 여러분의 경험들도 한번 동원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세속화되어 있죠. 직분론. 직분을 이민교회는 명예로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그냥 시간만 되면 그냥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장로가 되는 게 사람들의 꿈이에요. 장로가 되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은. 근데 장로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런 세속화되어 있는 직분론. 그리고 혼합주의 형성. 이게 뭘까요? 이민교회는 특별히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시죠. 여기는 성도라고 그냥 부르니까 그냥 저 성도님 그어디 어, 출신이세요? <웃음> 교회 출신이 뭐장로교회침례교회 뭐예요? 어, 처음에는 저성에서시작했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결론을잘 맺으시네요. <웃음> <웃음> <웃음> 많은 분들이 교회의 이민 교회는 장로교도 뭐 교단이 다양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침내교, 장로교, 순복음, 그 다음에 다양한 교단들이 들어와서 그냥 신학이 완전히 색깔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것처럼 영성이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올바른 영성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곳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원론적인 영성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생동,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살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와 내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한다면 그 십자가의 사건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 이원론적인 갭이 너무 큰 거예요. 특별히 이민교회가. 제가 작년에 그 아버님 저희 집사람 여기 와 있는데요. 아버님 그러니까 장인어른 저는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고아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은 외동딸인데 어머님이 아무로 결혼하고 금방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최근에 장 장인 어른 한분 계신데 저희들이 17년 동안 미국에 와 있으니까 효도를 못 했어요. 불효자였습니다. 근데 막 한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서 아버님 지금 위아 저 암이신데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래서 작년에 급하게 아내와 같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근데 아버님 돌아가셨고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제가 한국에 나가서 한국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거 뭐냐면 한국에 갔더니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소주를 먹는지요? 진짜, 소주를 아침, 제가 왔다고 막 식구들 모인 거예요. 식구들 모였는데 아침 먹을 때술 먹고, 그다음에 점심 먹을 때술 먹고, 저녁 먹을 때술 먹고, 잠자기 전에 술 먹고요. 근데 더 충격받은 건 뭐냐면 술 먹으면서 싸워. 막 싸워요. 막 싸우더니 더 충격스러운 건 뭔지 아세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서로 허그를 하고 사랑한다고 막 자기 막 사랑한다고 성녀들끼리. 저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야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 <웃음> 왜 그럴까.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그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웃음> 우리 식구들. <웃음> 그게 여러분 제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술 먹은 거 지금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 먹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교회의 영성이 자기의 삶으로 채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이 원론적인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기복적인 예배를 드려요. 메시지가 자꾸 복받으려는 메시지를 전해줘요. 그러나 그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복을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복했어요? 안 했어요? 복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복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복 얘기하는 거왜 잘못돼? 그가 성경이 다 나와있지만 그 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는 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주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자르는 거예요 복을 자르고 저주를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메시지가 그 현대교회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 한인 이민교회의 문제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여러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가 전도와 회심 사역에 관심이 있느냐 지금 한 사람 한 영혼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우리 에덴 개혁교회는 한 영혼에 관심이 있느냐 그리고 그 영혼을 회심시키려고 하느냐 그다음에 균형 있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양육하느냐 제자훈련을 하느냐 뭐이 개념은 같은 개념이겠죠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느냐 그리고 변혁적인 사역을 하느냐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예배가 기복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이냐 그리스도가 선포되느냐 이러한 것들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그러면 이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 영혼의 관심이 없고 직분을 명예로 생각하고 다양한 혼합주의 사상과 이원론적인 삶과 그다음에 그 기복적인 위로의 메시지를 요구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있는 성도들 앞에서 어떤 교회를 해갈 것이냐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는 식당이 아니에요. 식당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좀 던져주는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생각해보죠. 마태복음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은 모르면 그냥 보면 되죠. <웃음>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28장이 마태복음이 이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꺾여져 있죠. 이것을 문학적으로는 키아스틱 스트럭처라고 해요. 이것을 다음 장에 좀 보시면 이런 개념입니다. 교차 대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차 대구법으로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세리였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연구한 제 저는 이 마태의 개념 속에서 마태는 세리였으니까 당시에 학문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지만 성령님께서 마태의 캐릭터를 이용해서 마태복음을 작성을 합니다. 마태복음이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28장이 이렇게 아스틱 스트럭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제가 한번 봐 볼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잘 보세요. 마태복음은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러티브라고 되어 있는 게 사건이에요. 이야기 이야기와 사건입니다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디스코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강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사건들 예를 들어서 뭐 누구를 예수님이 치유를 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광풍을 막 잠지우는 사건 이런 건다 내러티브라고 해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그런 내러티브와 동시에 굉장히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들이 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여섯 개의 내러티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의 내러티브로, 어, 그 내러티브로 되어 있고요. 사건으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 다섯 개의 바로 디스커스 바로 강화가 되어 있어요.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강화가 되어 있는 첫 번째 강화가 5장부터 7장이죠. 마태복음을 더또 또 생각을 해보세요. 마태복음의 첫 번째 강화는 5장부터 7장 무슨 내용이죠? 산상수호는 그거는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의 메시지잖아요. 그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저기 메시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장에 보면 선교 강화라 그래요. 선교 강화가 나와 있고 13장이 중요해요. 13장은 핵심이죠. 이게 꺾여 있는 중심에 있죠. 13장은 하나님 나라 비유가 나와 있는 비유 강화입니다. 그다음에 18장에 가면 공동체 강화가 있고요. 그리고 23장부터 25장에 보면 종말론에 대한 강화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다섯 개의 강화가 중간에 끼어 있어서 이렇게 골격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조직적이고 골조화되어 있고 튼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의 핵심이 도대체 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어, 목사님 여섯 개의 내러티브와 다섯 개의 강화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메시지 이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도대체 뭐예요?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럼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 예, 우리 성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잘 보세요 요 하나님 나라가 이 전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핵심적으로 이 비유의 강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요게 중심이라면 앞뒤에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앞뒤에 보면 rejection이 있고요 accepted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요 rejec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절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거절당해요 그리고 accepted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받아들여줘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 면 예수님은 누구를, 누구로부터 를누구 거절당하죠?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세인 사두개인들로부터 거절당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들로부터는 거절당해요 그런데 누구로부터 바로 예수님은 받아들여져요? 바로 제자들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예수님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한다. 그것이 마태복음의 기본적인 골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우리 형제님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지금 오늘 여기 자리 잘못 앉아서 저하고 <웃음> 오늘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웃음> 그러면 우리 형제님은 이방인이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자, 제자가 되셨어요. 가는 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원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원래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돼야 되는데 그게 구약의 메시지였는데 신약에 들어와서 진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착했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는 라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예요?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나는 벌레요라고 얘기하는 그런 죄인들. 그런 죄인들,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구조 있죠. 이게 뭐 신학에서 얘기하는 구조들입니다만 제가 좀 설명을 대충 드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다 담겨 있어요. 요거만 가지고도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너무 재미있을 건데. 나중에 또 해야죠, 이거는. <웃음> 그래서 마태복음에 구조를 통해서 보는 마태복음의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Being disciples, making disciples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가겠습니다. Being disciples. Being. Be라고 하는 동사는 굉장히 중요한 동사입니다. 그래서 to be, 그 다음에 being 같은 개념이에요. 부정사, 동명사, to be, to be disciples, being disciples, being이라고 하는 개념이 right now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어 있다라고 존재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중요한 첫 장부터 다루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십시오. 그 다음에 뒤로 갈수록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making disciples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복음의 전체적인 구조는 무엇이냐면 복음 십자가 되신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제자가 되고 그리고 나서 제자를 만드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것이 마태 복음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졸리시면은 잠깐 일어나셨다가 이렇게 또 하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저는 이제 문제 제기를 또 드리려고 해요. 이거, 아유, 목사님,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아는 것하고는 별반, 아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거는 굉장한 차이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선교해야 됩니다. 그냥 저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많은 교회가 선교해야 된다고 막 외쳐요. 그런데 마태복음은요, 그것을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야, 너 선교 하지 마. 하지 마. 선교하지 말고 뭐부터 하라고요? 제자가 돼 제자가 되지 않으면 선교하지 마 제가 만약에 이런 교회 다른 교회 가서 하면요 저를 뭐라고 이상하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선교를 부정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선교 열심히 해야죠 선교하기 전에 여러분 뭐가 되라고요? 제자가 되라고요 제자가 되지 않은 이상 선교를 하면요, 딴짓 한다고요, 선교지에 가서. 여기 우리 아까 멕시코 가신다고 그랬는데, 저도 한, 샌프란에 있는 교회에서 있다가, 거기서 한 7년간 개 선교를 했어요, 멕시코에 데려가서. 근데 준비가 안된 사람, 엄청 준비해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준비가 안된 분은 반드시 그 선교지에 가서 꼭 사고를 셔. 그 여러가지 사고 중에서 막 되게 재밌어요. 그런데 제가 다 얘기는 할수 없고, 한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꼭 이분은 정말 준비가 안 됐는데 갔어. 선교한다고 열심히 누가 해가지고 아무도 갔어요. 근데 결국에는 가가지고 마지막 날 술을 엄청 먹어가지고 사고를 쳤어요. 아 정말로 술이 문제, 예요 술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선교해야 된다고 동기가 되게 좋아, 멋있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선교하지 마. 너 때문에 지금 선교지에서 큰일 났다 너. 선교하지 마 너. 제자가 돼 먼저. 이거를 사람들이 우습게 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것을 우습게 하니까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구조는 바로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는 여러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직적이에요. 구조가 스트럭처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먼저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제자가 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 부분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의 관점을 통해서. 그 다음에 좀 넘어가면요. 제가 지금 문제제기를 지금까지 쭉 해가고 있는 거죠.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은 어떤 교회를 원하셨는가. 이것만 우리가 잘 알면 되잖아요. 이 문제만 해결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교회를 꿈꾸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교회를 말씀하셨는지만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그 교회를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원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성도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예, 제가 잘 풀어드리죠. <웃음>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셨을까 이 부분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에 아까 보시면 마태복음의 구조 속에 여러분 여기에 있어요 Accepted by Disciples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아들여져요 그 중간에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저물한 잔만 갖다 주세요. 예. 이는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 마태복음에 제일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복음소에는 다른 복음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만 유일하게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두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나, 말씀이고 그다 16장 10 여기죠 18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8장 17절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두번 거기서 등장합니다 거기는 하나로 보죠 교회를 그래서 마태복음의 두번 등장합니다. 다른 보음서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등장하느냐 하면 그 이후에 사도 행전으로 넘어가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 사도 바울의 교사도 보음서 말고요 서신서에 가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죠. 근데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복음서를 설명할 때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왜 예수님이 딱두 번만 말씀하셨을까? 누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령님을 위해서. 아, 예. 우리 성령님은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신 것 같아요. <웃음> 여러분, 왜 마태복음에 딱두 번만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을까요? 이 부분을 이제 풀어 드릴 건데요. 한번 여기 보시죠. 다음에 가 보시면 이 장소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18절에 나와 있는 이 내러티브죠. 이 내러티브의 장소가 어디냐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스라엘에 혹시 다녀 오신 분 있으신가? 이스라엘에 우리 아, 형제님. 예. <웃음> 나 웬만하면 창피 안 주려고 했는데 <웃음> 그러면 가이사라 빌립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어디? 예를 <웃음> 예를 그러니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예? 바이사라빌리보는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여기 우리 서든 캘리포니아처럼 위쪽에 LA가 있죠. 그리고 밑에는 여기 얼바인이 있나요. 맨 밑에가. 그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이렇게 길쭉해요. 전라남북도 정도 크기잖아요. 거기에 밑에 사해 죽음 바다가 있고 그 위에가 물이 모이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주로 많이 활동하셨죠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가난한 영혼들이 방인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활동한 거예요 거그 가운데 갈릴리 호수의 맨 북쪽 오른쪽 북동쪽이라고 하죠 그 북동쪽에 있는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가이사랴와 빌립이라고 하는 단어가 묶여져 있는 거예요 가이사랴는 누구죠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황제의 칭호입니다. 가이사랴. 그러니까 로마가 거기에 도시를 세우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빌립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 헤롯의, 헤롯 해롯 대왕의 여러 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헤롯 빌립 2세가 그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그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나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헤롯은 <웃음> <웃음> 예수님 죽였잖아요. 예수 죽이려고 막 그랬잖아요. 헤롯은 원래 안 좋은 캐릭터예요. 그 가이사라와 헤롯 빌립이 맞추어져서 거기서 가장 이방적인 도시, 신들의 도시, 그리고 로마의 신전과 이방의 신전을 가득 맞는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곳으로 가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묻죠. 어떻게 묻습니까? 너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베드로가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아니 선생님 당신의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관점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너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누가 대답을 했죠? 베드로가 얘기를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 지금 좋으시는 분딱한번 발견했습니다 예, 기지개 한번 펴겠습니다 기지개 예, 많이 저기 피곤하시고 제가 아무튼 재밌게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죠 그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죠. 여러분 믿습니까? 주는 크리스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무엇을 설명해요? 교회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미 사실은 구약부터 교회가 있어 아까 목사님 설교도 하셨잖아요. 이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모았다고요 그 교회가 눈에 보이는 그 빛으로 등장하는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인데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건물을 줘요 막 개척교회를 이제 막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럼 교회부터 딱 줘요 그게 맞을까요?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게 맞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식당처럼 딱 건물 멋있게 짓고 여기 무슨 교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걸 꿈꾸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지금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데 교회는요 어떤 게 교회일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교회의 의미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새로운 공동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나, 너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건물이 보여요, 여기서? 건물이 보여요? 시스템이 보여요? 예산이 보여요? 뭐가 보여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요. 그리스를 구주로 고백하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강한 구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건 우리 목사님이 설명하셨을 텐데 에크와 칼레오의 합성입니다. 에크는 바깥으로 부름을 받은, 불러낸 뜻이고 칼레오는 뭐, 부름받은 이런 뜻입니다. 바깥으로 부름받은, 세상 바깥으로 불러낸, 구별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 너는 구별되어 있어. 근데 무엇으로부터 구별됐을까요? 무엇으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구별됐는데 그 기준을 자르는데 그 기준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별되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여기 보시면요. 어, 여기 뭐 다른 거는 그냥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들을 한번 좀 설명을 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금 우리 에덴개혁교회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잘 준비되시고 훈련받으셔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계신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분 보시면 교회는 지역적이기도 하고 가정적인 모습도 있고 집합적이고 보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교회라고 했을 때 성경에 교회가 복음서에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있고 복음서에도 있고 서신서도 에 있어요 그 전체적인 것을 보면 교회는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이미지가 이런 것도 있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그리스도의 신부 새 예루살렘 진리의 기둥과 터뭐 이런 개념도 있죠 교회의 형식에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청상, 천상적인 교회 우리는 하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반면에 땅의 교회도 있어요. 지상적인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교회. 눈에 보이죠. 건물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교회라고 하는 유형적인 교회의 모습도 있지만 무형적인 교회예요. 다 성도들이 그냥 무형처럼 모여있는 그런 개념의 교회. 이런 것들도 성경에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유기적이에요. 조직이 있고 건물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이에요. 사람들만 모여있어도 교회이잖아요. 여러분과 저가 교회라고요. 그런, 그런 개념들, 그리고 우리 개혁 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개념이 뭐죠?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500년 동안 지켜온 교회의 표지 세 가지, 아까 얘기했었던 거다 외웠어요. 다시, <웃음> 다시 다 외웠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말씀의, 말씀의 올바른 선포, 그거, 그... 되게 중요해요. <웃음> 그 다음에 어, 성, 성의 시, 실행 예. 신실한, 신실한 성례의 신실한 시행 개행. 그 다음에 어, 권증의 정당한 집행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런 다양한 개념들이 있는데 우리 개혁교회는 이것을 다 이해하면서 이 교회의 표제 500년 동안 개혁교회가 살펴온 그 교회의 표지를 뿌리를 가지고 신학을 아주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해되시는데 여러분 조금 더 볼게요. 교회는요. 저기 제가 이 옷도 좀 잠깐 벗어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네. 그 제가 오늘 드래, 우리 선배 우리 존경하는 우리 멘토 목사님 교회 온다고 아침에 그래서 양복도 입고 한번 잘려고 했는데 요 에어비앤비가 다름이가 없는 거예요, 다름이가. <웃음> 그래서 어제 입은 거막땀 냄새 나는데 죄송해요. 여러분 땀 냄새 납니까? 아, 아, 괜찮죠? <웃음> 다름이가 없어요. 에어비앤비가 어떻게. <웃음> 아무튼 예. 교회의 이미지가 또 이런 게 있죠. 아까 봤던 것좀 연속해서 교회의 속성에 보면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무오류성, 불가패성 그리고 교회는 조직체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범세계적인 회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는 공동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교회는 이 세상 속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교회론을 다룰 때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뭐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 이런 걸다 공부하고 막 엄청나게 논문 쓰고 막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러한 교회에 대한 고민들이 그렇게 보편적으로 퍼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교회를 이야기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그거를 알고 있다면 그 교회만 하면 되거든요. 보편성이니 무슨 거룩성이니 도대체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출연해가지고 그런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게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에 등장한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는 그 교회를 잃어버렸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강한 구별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강한 구별성 강한 구별성 누구 어디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강한 구별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교회 예수님이 사용하신 교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원래는 그렇게 강한 구별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홀로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은 사실은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도와주기 위해서 복음의 주인공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둠인 그 부분을 빛으로 바꾸어 주시며 기준을 세워주시고 그렇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구별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 그것을 교회라고 표현했다고 이해 되시죠 여러분 안 되시는 것 같네요 지금 볼까요 좀만 더 볼게요 한번 마태복음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굉장히 혁명적입니다 혁명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데 그가중에 강한 구별성을 나타내고 있는 바로 백부장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죠 백부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신하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신하를 고쳐달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죠 그 메시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평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 사람입니다. 이 이방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바로 이 이방 로마 사람 로마의 군대에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이잖아요. 백부장은 그이 로마의 손가락질 너희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는 이 백부장이 그동안 구약의 그 만턴 이스라엘 유대인들 너희들보다 믿음이 더 좋다. 러 충격적인 거예요.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기 보면 은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천국에 들어갈 건데 그 다음에 12절에 있는 말씀을 잘, 잘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 누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의 혈통으로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면서부터 이스라엘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나는 구약의 자손이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은 떨어져 나가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저 죄인들 저렇게 벌레같이 생각하는 저 영혼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강한 구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강한 구별성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인해서 바로 구원 받았고 교회가 된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께서 말씀하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강한 구별성을 나타내요 나는 예수 그리스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혈통을 깨부수는 거예요 철통을 깨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위를 깨내는 것입니다 나의 학력과 나의 어떤 교만한 사고 틀을 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고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다양한 뭐 목사님들 설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강하게 여러분에게 딱 던져주고 갑니다. 교회가 뭔가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나다. 어떻게 구별돼요? 바로 강한 구별성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혈통이 아닙니다. 지위가 아닙니다. 학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배웠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무슨 죄를 졌는지 상관없어요. 무엇으로 구분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는 크리스토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부분 조금 이제 제가 조금 더할 건데요 여러분 조금만 좀 참아주시고 졸리신 분들은 이렇게 좀 기지개 좀 하시고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설명하실 때 언어 유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명하는 게뭐 근거가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이야기할 때 한국말로 하셨을까요? <웃음> 여러분 무슨 언어로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 언어. 예, 좋습니다. 오늘 좋아요. 아주. 계속 틀려주니까 제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웃음> 여러분 히브리 언어로 했을까요? 히브리 언어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뭘, 뭘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히브리 언어를 쓰잖아요. 근데 구약은 히브리 언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 언어는 그리스 당시에 통용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그리, 서, 신약에서 기록된 거다 아시잖아요. 여기까지는 잘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말고 다른 언어를 하나 사용하셨어요. 또 한, 다른. 그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그 아람어는 지금의 시리아가 쓰고 있는 언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러나 당시에 2000년 전에 고대 근동에서 아람어는 공통 언어였습니다. 오늘날의 영어같이 모든 나라들이 다 쓰고 있는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특별히 이방인들이 아람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과 대화하실 때 주로 아람어를 많이 사용하셨다고요.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성경의 아람어로 기억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아람어. 엘리, 아까 목사님은 얘기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대로 이게 아람어고요 에바다, 마라나타, 딸리다굼, 일어나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다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에는 예수님이 아람어를 사용했다는 라 증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에 16장 18절에 있는 이메시지 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어디 사람들이죠? 갈릴리 지역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은 아람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를 예수님이 주로 제자들과 많이 사용하셨어요. 히브리 언어도 하셨고 아람어도 하셨고 라틴어도 하셨고 헬라 언어도 하셨고 예수님은 언어의 박사였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지금 무슨 언어를 하고 계시나요? 하나, 한국어 하나만 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웃음> 아무튼 예, 농담이었고요. 저기 예수님이 아람어를 사용하셨다 그것을 그 증거를 어떻게 알수 있느냐면요 여기 나와 있어요 16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아람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요나가 아람어입니다 시모는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베드로가 나중에 그뭐 우리 헬라 언어고 시모는 이스라엘 언어고 이렇습니다. 시모 근데 바 요나라고 하는 단어로 왜 썼을까? 바 라고 하는 에, 영, 이름은요. b a 야바 요나. 요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아람어입니다 생각해보시오. 베드로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베드로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나의 아들이에요? 요한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아 뭐죠? 사모님, 뭐죠? 다른 사람,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거기에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모는 요한의 아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왜 요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구약의 요나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너는..." 나중에 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계시를 풀어주는 겁니다 요나의 아들이 아니라 근데너 요나의 아들과 같이 그렇게 이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나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사명을 드러내신 거죠 계시를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어유희를 통해서 성경의 아람어를 통해서 계시를 드러내서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 속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다는 라 거죠. 교회. 그러기 때문에 요 부분을 이해를 할 때요. 요한 가지만 이제 설명을 하고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언어유희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여기 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계시를 드러낼 때 비유를 통해서 계시를 드러내시기도 하세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 1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주를 드러내시잖아요. 계시가 그런 거거든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명, 십자가라고 하는 개념을 계시를 통해서 드러내요. 그런 일들을 비유를 통해서도 하시고 그런데 언어 유희를 통해서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언어 유희를 통해서 숨겨져 있는 계시를 드러내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이 이제 어려우니까 잘 보세요. 이거는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보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 보시면 영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You are Peter and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여기 보면 피 e 와 rock 베드로와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잖아요. 요게 헬라어 헬라어는 성경을 기록한 언어입니다 여기에 보면 수에이 페트로스 베드로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카이 엣피 타우테테 페트라 이게 바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할때 여러분 기지개 한번 피고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한번 기지개 피시고 조시는 분들 계셔서요 여기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어디 위에다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내 반석 위에 이 반석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반석이 도대체 뭐냐 이걸 500년 동안 연구해왔고 지금도 이것을 아직도 논쟁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요거만 풀면 되잖아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는 바로 강한 구별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했고 이 교회 어디 위에다가요.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도대체 무엇이냐를 계속 500년 동안 씨름해왔다는 라 거죠. 그런데 아람으로 살펴보면요. 이 상황은 아람으로 제가 대화했다고 말씀드렸죠. 아람으로 보면 은 아주 심플해요. 베드로도 케파.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케파. 그리고 반석도 케파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람어를 하셨어요. 보시면 아람어입니다. 이게. 아람어가 자판이 없어요. 그래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그냥 카피한 건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보면 한번 그냥 여기 아람어인데요. 그냥 읽어볼게요. 제가. 아피에나에마로나이크다 Half k e p 케 a war hade k e 그 다음에 w a t 에 r a 에 ay, t u s h 나 o la 이런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베드로, 너는 베드로다. U와 P를 k e p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내가 이 교회 위에 근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I will build 바로 이 케파 반석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람어에서는 성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런 개념이 중요하지 않아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이 교회 위에 내가 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 보시면 반석이 무엇이냐라고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베드로 반석. 이거 같다. 제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적용을 아주 잘못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금 로마 카톨릭은 이 부분을 가지고 무슨 교리를 만들어냈죠. 교황 교리를 만들어내서.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그래서 교황이 지금 계속 있잖아요. 지금 있는 교황까지. 이 부분에 어떤 교황 교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교황 얘기를 했나요. 베드로 너 교황이 될 거라고 얘기했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개혁교회 루터와 칼빈, 쯔빙글리와 같은 우리가 따르고 있는 개혁주의에서는 베드로 이 베드로 반석 이것이 바로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신앙의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우리는 다른 교회야 우리는 복음적인 교회를 갈 거야 그런 베드로 교황권이 아니라 이 본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500년 동안 흘러나온 거예요 그동안 그러면서 요즘 또 하나 요즘 신학이 굉장히 발전이 됐습니다 신학이 굉장히 발전이 돼서 지금 신학을 많이 이제 연구를 해서 이 부분이 그 신앙 고백과 더불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해왔던 개혁교회가 얘기했던 신앙 고백과 더불어 이것은 이 반석이 왜 라고 했을 때이 반석은 바로 사람임을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원하셨는가 라고 했을 때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란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교회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따라 하겠습니다 사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제도가 아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다 교회는 예산이 아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큰 교회를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멋진 무슨 조직이 대단한 어마어마한 현대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했을 때 베드로와 같이 너가 나를 구주로 영접한 그 신앙고배 바로 너, 너가 교회야. 내가 그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거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진지하게 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게 무엇일까요? 한 영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같은 한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한 영혼에게 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영혼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셨고 전도하셨고 복음을 제시하셨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를 영접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교회론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 영혼이 여러분 반가워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제시하고 계십니까? 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았던 죄성 자신이 주인이라고 얘기했던 그 죄성을 내려놓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바로 개혁주의의 하나님 주권 절대 주권을 자신의 신앙의 모토로 삼는 그러한 한 영혼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계시나요? 우리 에덴 개혁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걸 일부러 그동안 많이 자제하셨죠. 그렇죠. 저는 그 철학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소문나면요. 식당처럼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저는 30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5 2이고요 한국에서 12년 동안 목회를 했고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대학원 졸업하고 총신대학원 저는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17년 전에 유학을 와서 석사과정을 한번더 하고 목사님과 같은 학교에서 요 박사과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17년 목회를 하면서 어 셀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에서 6년 있었고 샘플란에서횟수로 어, 7년이죠. 6년 동안 단일 목회를 했고 지금 콜로라도에서 어, 3년 이상 목회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아무튼 30년의 목회 여정으로 왔습니다. 정말 다양한 교회를 만났고 다양한 사역을 했고요. 제가 안 해본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 처음에 주일학교 유치부 유년부 전도사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군대 갔다 오자마자 23살에 목회를 시작을 했고 다양한 경험들과 제자 훈련, 무슨 프로그램이란 프로그램들 그리고 미국에 와서 다양한 목회 현장에서 우리 이민 교회를 섬기면서 아파했고 상처가 있고요 제 나름대로 그러면서 눈물 흘리고 저 그러면서 막 쓰러지기도 했고요 이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근데 이민교회가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민교회를 세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목사, 아 목사 하는 걸 이제 그만둬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너는 그럼 무슨 교회를 세울, 세울, 세우다가 이렇게 힘들어 하냐? 저도 가만히 보니까 교회 조직 관리하고, 신방하고, 제자 훈련시키고, 그런 거에 막 전통적인 교회의 스타일로 나도 막 목회를 지금 해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병을 앓고요. 가슴을 막 아파하고, 쓰러지고, 병도 많이 생기고, 아파했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 여기 와서 특강 이것도 준비하면서 또 다시 결심한 건 뭐냐면, 너의 본질은 도대체 어디 갔냐? 저한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죠. 교회를 어떻게 세우려고 하냐? 교회는 너 조직이 아니야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그냥 크게 성장하는 게 교회 그거 아니야 교회는 한 영혼에게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살아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이 증거돼서 또 다른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순장 무슨 뭐죠? 무슨 모임? 동산모임. 동산모임을 하고 그게 그냥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유기적인 교회가 계속 성장해가고 그렇게 아름다운 신학 위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교회를 너는 만들고 있느냐 너는 그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막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자리는 제가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52이니까 30년을 했는데요 52이니까 조금 더 해야 되잖아요 조금 더 할까요 여러분 아 진짜 고민이 저희 집사람 여기 있는데 좀 많이 울고 그랬어. 힘들어서. 그만할까요? 진짜 고민이 너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 강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내가 열명 모으라 그랬어? 20명 모으라 그랬어? 30명 모으라 그랬어? 아니 하나님이 그냥 목회자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너 평생 목회하면서 100명 모아. 그러면 저 진짜 죽기 살기로 100명 모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거 하나도 얘기 안 하시거든요. 근데 자꾸 목사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큰 교회 만들고 싶은 거죠. 제 마음속에 큰 교회 만들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큰 교회를 보면서.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한 번도 너두명 만들어 세명 만들어 열명 만들어 나한테 얘기한 적 없어. 너. 그냥 목회자가 돼. 아까 뭐라그랬어요 제자가 되라고 했잖아요. 너 제자가 돼야지 제자가 되는 사람 만들어. 여러분 저는 개혁교회의 핵심은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을 절대 주권적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삶에 체득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 제일 중요해.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여기에 수천명 모이는 교회 만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걸로 평가 안 하신 하나님 식당 주인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한 영혼을 정말 관심 있게 생각하고 들여다보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는 것을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갖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 근데 그것을 우리 에덴 개혁교회가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자리예요 너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목회자가되어야 된다 그 영혼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 그런 교회를 만드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할까요? 나중에 우리 또 기회가 되면요.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목사님, 이제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거 한번 기회해 주세요. 제가 이거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여기서 끝내야 더 하면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막 사람들이 막 쳐다봐요. 그만해, 그만, 그만. 막 눈빛으로 레이저를 쏘시는데 이제 그만해야 돼요. 동산 모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을 구원해내고 그 영혼이 예배자가 되고 그 영혼이 다시 다른 사람을 만들어서 내 동산에 들어오게 하고 이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조직을 만들어서 교회를 세워야 될까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유기적인 복음 공동체인 에덴 개혁 교회가 바른 신학 위에 회심과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시대에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아니하고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렇게 귀한 재단에 세워주시고 또 오늘 말씀 안에서 나눌 수 있도록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다시 잃어버렸던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나에게 복음은 무엇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나는 누구인지를 들여다보고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에덴 개혁장로교회를 기억하셔서 이 지역에 남가주 지역에서 참으로 복음다운 교회 신학위에 바른 신학위에 세워져서 올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매일매일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어 이제 그 강의가 끝났고 그.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그러합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 한번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목회하십시오라는 이왕 박수 칠 거면 안칠 거면 안 치시고 칠 거면 뜨겁게 쳐주세요. 뜨겁게. 네. 네. 네. 10년 전, 9년 전이죠 정확하게는. 저도 에덴개혁장로교회로 어, 제가 그 7월 달부터 그죠? 제가 7월부터 첫 주에 말씀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하기 전 주에 목사님은 샌프란시스코로 사역지를 가고 저는 또 그래서 그날 저녁에 교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했던 기억이 있고 오늘 저녁에도 또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제가 갖는 마음은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뭐 다른 많은 부분들에서도 어, 각자가 은혜가 됐겠지만 저는 제 안에 또 하나의 다짐을 한 것은 그래 음,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해서 인위적인 것이죠. 성공하면 아, 성경의 본질로 돌아오기가 어렵겠구나 어. 예, 그 정말 한 영혼을 살려대는 이 일에 있어서 여기에 집중하고 어, 빨리 교회가 성장하는 어떤 방법적인 면을 예. 목사가 생각해서 그게 안 돼야 되는데 되면 교회는 음 정말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놓치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오늘 더 마음에 두게 됐고요 결심을 새롭게 더 했습니다. 음 그리고 사실은 목사님은 그런 박사학위 쪽이 훨씬 이렇게 동산 사역이라든지 셀적인 그 이쪽이에요.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 하지 말라고 했어 일부러 음 왜냐하면. 에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지금 어떻게 동산모임을 해야 되는지 벌써 목사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의 교제 하셔야 돼요. 진리의 교제. 많은 교회가 구역 모임이나 이런 소모임을 통해서 거기에서 관계를 나누고 어떤 붙들어주는 그런 친목다짐, 그, 그 클로바처럼 친목다짐을 하는데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네, 진리의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진리의 교제 말씀의 교제 아, 오늘 예배했는데 또 동사모임에서도 또 말씀 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네, 옳은 거예요 네,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먹, 먹, 먹게 된 진리와 생명을 나누시고 그것으로 하늘의 기쁨을 맛보시고 이것이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저 또한 다른 생각 안 하고 말씀에만 집중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입니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